이 영상은 굉장히 긴박한 영상입니다 여보세요 아우 이장님 아우 잘 지내셨습니까? 예? 말머리에 어데예? 알겠습니다 지금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빛다x2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가 롯데빛다x2 오오오오오 예 이장님 방이야 구라친 거니까 오지 마. 예? 이장님이나 구라치지 마이 줘. 이장님은 잠깐 말발 해발해봐 이전보다 천박할려고 내 구라친 거모를줄 아십니까? 이양 너무 새켜서 말 대꾸야 이게. 아 모릅니다. 모릅니다 바로 할 겁니다. 어차피 갈 거니까 뭐 뭐라 해도 저이러이장님은안 들을 겁니다. 리발은 리바레... 아, 절대 안할 겁니다. 내캐가이 <목소리> <목소리>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말벌집을 제가 이 동네에서 발견을 해가지고요 지금 바로 한번 제거하러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단 말벌을 제거하기 전에 여기 꿀벌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따라와 보세요 자 여러분 저쪽에 보시면은 양봉장이 있습니다 저쪽에 꿀벌이 엄청나게 많이 날아다니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말벌집이 이 근처에요 이한 마리의 말벌이 꿀벌 50마리에서 100마리를 아주 누겨버리기 때문에 꿀벌을 지키려면 말벌집을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바로 이 말벌집을 한번 조지러 갈게요 아 여기 아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저쪽 보시면 저쪽 말벌집이 있습니다 크기로만 봐도 진짜 어마어마한 크기로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저 말벌집을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참고로 말벌집을 제거할 때는 필요건 이거 망사포 써야 돼요 저는 지금 아무것도 안 쓰고 반팔에 반바지에 여기 망도 없는데 여러분 저는 베테랑입니다 여러분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Don't try this at home 아니 홈이 아니라 아웃사이드 카메라님 조심하세요 오우. 오우. 자 여러분 저 말벌집 이 말벌집이 좀 이상한데 요 말벌집이 거 플라스틱 아 미리 답사를 하고 왔으면 이게 플라스틱인 줄 알았으면 누가 이런 걸 꽂아 놓은 거 누가 여러분 오늘 그 촬영 그만 두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보면 이게 100% 말벌집인 줄 알았고 제보도 심지어 들어가지고 이건 줄 알았는데 카메라에 가요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아, 근데 이거 생각하면 개빡치네 저거 누가 놓은 거야 잠 잠시만 잠시만 이새끼 이씨 오오오 오! 오! 뭐야 여러분 여러분 진짜 말벌 여러분 진짜 말벌집이 있습니다 진짜 말벌집이 우와 오오오 잠시만요 여 뭐야 와 여러분 진짜 우와 오호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오 심지어 말벌 한 마리가 지금 더듬이 까딱거리면서 지금 우아를 하고 있습니다 오 보이세요?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왜 가짜 말벌집을 발로 찼는데왜이 진짜 말벌집이 나왔을까? 카메라맨님 표정보니깐 헌터파기르기 또 연출했구나 라는 표정인데 맞나요? 자 여러분 오늘 지금 어디로 왔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처음 보실 거예요 지금 바로 어디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문 문 열어주세요 문문 문. 에? 네? 저기 아니 에? 에이, 뭐. 뭐야 리발? 아 이거 만주시면 어떡해 브루님 여러분 브루님이 말벌 애벌레랑 번데기를 가지고 계셔가지고 이 안에 싹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말벌 한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안에 애벌레 지금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빵꾸나게 이게 번데기인가요? 이게 아마 고치가 있을걸요 안에? 하나 까볼까요? 우와 오 나왔던 거같요 그럼 보시면 지금 양 옆에 눈 옆에 더듬이 있고 앞에 라가리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머지 애벌레들은 곧 번데기 될것 같은데요 그죠? 얘네들은 살 같이 찌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돌린다 돌린다 몸 돌린다 원래 얘네가 뭘 먹나요? 말벌들이 자기들이 가져요 아, 라가리로? 가져서 소화액을 묻혀서 약간 경단처럼 해서 조금씩 조금씩 입으로 먹여주는데 지극정성이구나 근데 혹시 만약에 제 라가리로 다 씹어가지고 경단처럼 해가지고 주면 어떨까요? 바로 뒤지겠죠? <웃음> 궁금하네요 우리님 말씀하신 게 제가 뒤지는 건지 이래끼들이 뒤지는 건지 그리 보시면 여기 말벌들이 이제 우아해가지고 나오거든요 뻔데기에서 태어나면 몸을 말리기 위해서 뚫고 나옵니다 여기 보실래요? 어거의 뭐가 있나요? 말벌 얼굴 살짝 보이세요? 어, 어, 어. 여러분 여기 말벌 얼굴 보이시죠? 근데 쟤는 지금 뒤진 건가요? 두개미가더 세요 <웃음> 어 뭐야 뭐야 뭐야 죽어있었어요 아 죽어있었어요? 아 이렇게 뜯어도 죽어있는 애들도 많이 있겠구나 보통은 밖에서 도와주거든요 나오라고? 진짜 대단하다 약간 날라다니는 개미 같아요 그죠? 하는 행동은 죄송합니다 음. 자 여러분 그럼 지금 바로 얘 들고 집으로 가가지고 여기 안 뜯겨있는 애들 있죠? 이렇게 고치만 지금 나온 애들 자 얘네들을 집에서 핀셋으로 하나하나 뜯어서 한번 뽑기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런나 재밌겠죠? 그러면 이거 지금 바로 가져가서 그냥 뭐 먹었을 때뭐 번데기 먹고 뒤지고 뭐 그런 거 아니죠? 아니면 그 번데기에 독침이 있는데 가시가 내 목을 찔러가지고 그런 리발 자 여러분 이제 이거를 바로 들고 갈 건데 지금 여러분 잠깐 지나칠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보이세요? 저기 슈베르 어, 어 제, 죄송해요 그런 <웃음> 의미 님이 굉장히 애끼시는 호주산 가재죠? 여러분 볼핏 보시면 장식 같아요 모형 같고 굉장히 진한 파란색 물감으로 오요요요 지금 얘가 공격적입니다 지금 굉장히 화났어요 리발 얘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민물 가재예요 다 크면 얼마나 크죠? 30cm까지는 아, 크는데 여기 아래 한 마리 더 있어요 아 저기 한 마리 숨어있네 겁쟁이 아, 이렇게 번식하면 분양해 주실 생각 있으신가요? 해야죠 얼마인가요 18만원 여러분. <웃음> <웃음> 이 가재 이름이 블루마론이거든요 부리님이애끼시는 블루마론을 보니까 좀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 혹시 얘도 구우면은 빨개질까요? 왜요? 왜침을리세요초배를 <웃음> 붉어지기는 하지만 약간 맛없는 붉은 색깔로 바뀐다고 합니다 야 한번... 뭐, 한 번, 뭐야.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빨리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브리님한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저기 사이즈 보이시죠? 여러분, 이거는 장수 말벌입니다. 이거는 먹을 수가, 이, 이, 이거, 리지기 전에 한번 먹어볼게요. 아유, 브리님, 감사합니다. 아 이거 진짜 너무, 제공해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하고, 블루 마론이 빨개지는지 안빨 안녕히 계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말벌집을 얻어왔습니다 이게 사실 진짜 말벌집을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 동네는 아무리 찾아도 이 말벌집이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들 지금 바로 집으로 가져가서 애벌레를 적출해볼게요 적출 당하러 가자 리 발레야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 바로 요 노봉박을 한번 해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우선 여러분 여기 말벌 한 마리가 지금 계속 나오고 싶어하는데 한번 꺼내볼게요 자, 자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말벌이 보이시죠 말벌이 굉장히 하얗잖아요 여기서 몸을 말려야 날라갈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얘는 여기 제가 옆에 따로 말려둘게요 어, 여기서 좀만 꿈틀대고 있어 그럼 일단 여기있는 애들 다따 볼게요 어우 질겨 야 얘도 말벌이 됐네 보이시죠 여기 말벌 대가리 요것도 한번 따 볼게요 여기에는 또 번데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쪽에 죽은 애벌레 있습니다 한번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말벌 애벌레입니다. 조금 징그럽게 생겼죠? 근데 얘는 지금 썩어가지고 죽어버린 거니까 저 멀리 꺼질게요. 얘들을 아예 반으로 한번 쪼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흰 색깔 있죠? 전부 다 일단 뜯어볼게요. 아, 여기도 말벌이네. 근데 여러분, 이런 애들은 죽은 겁니다. 지금 흰색으로 덮여있죠? 죽은 건 여기 따로 빼둘게요. 자, 이거는 뭐 있을까? 띵! 아하. 자, 여기도 죽은 겁니다. 오! 번득입니다, 번득기 번득 꺼내볼게요. 어? 목이, 목, 목이 날라가 버렸네, 네 발. 자, 이게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 애벌레들을 한번 살려볼게요. 아니 꿀이 없나? 론나 배고픈데? 얘들아 가자 가자! 네 입으로 가자! 여러분 이게 바로 말벌.. 어, 오오오오우 리발! 어 오, 살아있다 살아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말벌의 애벌레입니다 론나 통통한데 얼굴은 론나 작아요 세대가리 느낌 자 자세히 보시면은 입에 흰색깔 뭐가 나옵니다 보세요 지금 이렇게 액체나왔죠? 이게 뭐냐면요 꿀벌로 치면 프로폴리스라고 보시면 되고 약간 로얄젤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애벌레 라가리에서 그런 프로포폴 아, 프로포.. 프로폴리발 아주 그냥 몸에 론나게 좋은 그런 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몸에 좋은 걸 이제 제가 고추배를 팔 거예요. <웃음> 자, 그래서 로얄젤리 덩어리 레기를 바로 여기다 버려. 한 마리 더있었는데어디있지 여기다 이래, 끼야. 엉덩이만 내밀고 숨어있구나. 어이쿠 통통해라. 여러분, 이제 애벌레가 굉장히 조금 딱딱할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냥 만지면 바로 터질 낼게요 그래서 살살 옮겨가지고저 멀리 꼬린. 여러분, 아직 이쪽에 번데기랑 애벌레, 그리고 성충 전부 다 모여있거든요. 얘네 전부 다 한번 적출해볼게요. 열려라. 참깨잉. 일로와. 일로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 멀리 꺼죠 일로와, 이래, 끼. 야 저멀리 꺼죠 여러분 이게 번데기입니다 굉장히 징그럽게 생겼죠 얘도 일단 여기 보관해둘게요 여기 말벌 번데기 많거든요 아이고 잘 익었다 아이고 노란 거 보세요 이거는 이제 곧 말벌이 되는 건데 이 말벌의 종류는 존말벌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장수말벌 존말벌 쌍사향벌 이렇게 세 가지를 보통 말벌이라고 하는데 이 존말벌 같은 경우에는 쏘이면은 죽지 않는데 쏘인 것이 굉장히 크게 부어버립니다 어쨌든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혹시 쏘에을 알레르기를 일으킨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바로 병원 가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바로 러머니 대성통고 어쨌든 너는 저멀리 야, 여기 아주 싱싱한 번데기 있습니다 일로와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은 엉덩이가 지금 움푹 들어가있죠 이런 레깅는 죽은 레깅이거든요 저 멀리 꺼질게요 여러분 그리고 보시면 여기는 그냥 뻥뻥 뚫려가 여기는 고치가 있잖아요 이 고치 안에는 전부 다 성충으로 되는 레나 성충이 됐거나 아니면은 번데기 자 이렇게 전부 다 들어가있는 겁니다 정작 애벌레는 이렇게 뚫려있는 곳에 들어가있어요 여기에 한 마리 지금 애벌레 들어가있거든요 어이구 살아있다 살아있다 내가 더 살려줄게 기다려봐 왜이렇게 크냐? 이게 크기 보세요 제 엄지랑 비교해보세요 크죠 크죠 크죠 저 멀리 꺼져 오오오오, 씨, 깜짝이야. 여러분, 얘는 거의 우아했습니다. 아까랑 비슷한 느낌인데. 여러분, 이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손에 한번 올려버릴게요. 얘는 곧 깨어나 게요 나중에 방생할게요. 여기 꺼져 있어. 롯나 싱싱한 번데기입니다. 윤기가 흐르잖아요. 이건 싱싱한 그자체야요 이런 거 누가 먹어? 내가 먹어. 저 멀리 꺼져. 자, 여러분, 살아있는 말발 한 마리 더 발견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아 그래, 그래. 너도 살수 있다. 너도 살수 있다. 잠깐 빼둘게. 그러고여나 싱싱한 번데기 한 마리 있습니다. 꺼내버려? 아, 아, 아, 안, 안 싱싱해. 엉덩이 다 짓눌렸네, 리발. 버려버리자.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전부 다 해체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죽어있 는 말벌들이 이만큼이나 나왔습니다. 얘네들이 원래 전부 다 말벌로 탄생이 돼야 되는데 저 말벌집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공기도 많이 못 먹고 해가지고 거의 다 폐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 멀리 꺼질게요. 자 그리고 이게 아주 극한의 환경을 뚫어버리고 살아나주마리가 있습니다. 이 날개가 마르면 은곧 날아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빨리 지금 놔줘야 돼. 아니면 내가 넘나 위험해? 어, 여기서 날개 말리고 날아가. 너는 거의 다 말랐다이야. 넌 날아가겠다. 여기 줄게요 얘네는. 가, 가. 어 보지 말자. 자 그리고 이제 남은 애기스가라라 <웃음> 말벌 내벌레와 번데기들을 추출해 다 했습니다. 자 일단 얘네들의 효능을 말씀드리면 기력 회복, 편두통 제거, 심장병, 당뇨병, 불면증 등 아주 아주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죽은지 얼마 안된 말벌들로 술을 담가서 말벌주를 해 먹으면 효과가 엄청날텐데왜안 해요? 여러분 이 말벌주를 하려면요 말벌이 살아 있을 때야 됩니다. 왜냐면 말벌한테 있는 독 성분이 술에 잘 중화되었을 때 그때 약효가 일어나는 건데 저렇게들은 다 죽어가지고 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벌주를 담가놓으면 그냥 벌레 담가 술놈날 마시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말벌주는 패스하고 자요 벌집 있죠 요 벌집을 담근 술을 노봉방주라고 합니다 이 노봉방주도 굉장히 효과가 많고 가격도 심지어 굉장히 비싼데 제가 이 커다란 벌집으로 하지 않은 이유는 내가 술을 못 마셔 리방 아시잖아요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오늘 이래기들만 아주 먹어볼게요 귀엽고 통통한 번데기랑 애벌레 래기들자이래기들은 어떻게 먹냐 바로 아주아주 아주 오랜만에 말벌 애벌레 번데기 버터 에어프라이기 구이를 해먹어보자 길었다 길었다 길었는데 함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자, 그래서 이렇게 들을 지금 바로 녹인 버터에 절인 다음에 에어프라이기에 넣어서 한번 먹어볼 텐데 일단 그러면은 다뒤지러가자 레이바, 이거 언제 치우냐 이제 말벌 컨텐츠 안 해야지. 프라이팬 티, 토탈 카디. 우라래나 천리발레기야. 근데 보고 싶어서 프라이바 이야 바로! 프라이. 이야! 자, 그 그러면 여기에다가 버터 추가. 그리고 녹여줍니다. 여, 여러분, 라, 라떼는데요 여러분, 이게 버터가 일반 버터가 아니라 우유 버터여가지고요. 보시면은 녹질 안내 리발. 근데 았네 그래서 여러분 레시피를 조금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 버터가 진짜 맛있거든요 저기 방금 살짝 달궈버린 버터 위에 아까 접출한네발레 다섯 마리 번데기 네 마리를 직접 버무려줍니다 이봐 이게 솔직히 맞는 레시피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거 원래 레시피가 없었어요 내가 그냥 창조하면 되는 거였어요 버무려 버무려 버무려 어디핀에기는 짜져있어 야 이게 무슨 요, 요, 요리야?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한 마리씩 그냥 해주면 될것 같은 데 잠시만 이거 근데 내가 내가 왜 먹어야 돼? 정신 차려야 돼 먹어야지 돼저도 먹어야지 자 여러분 여기서 우유 버터에 조져도 으면 에어프라이기에 조져도 되는데 그 전에 원래는 기름에 그냥 튀겨서 먹거나 아니면은 쪄서 먹거나 아니면은 식품 건조기에다가 한 9시간 정도 건조를 시킨 다음에 보관해 놓고 야금야금 먹는 방법이 있다 그래요 근데 저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방법 바로 에어프라이기에 한번 돌려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바로 에스나! 오랜만에 나 에스나 아잘 있었니? 근데 왜 이렇게 지저분해졌니? 자 여러분 에스나 보시면 여기 뒤에다 나와 있습니다 뭐 파이랑 칠 면조다리 소고기 개깡고 넙치 이거 장작 장작 옛날에 계속 쳤던 대로 인데 롯나 진부한 내끼자 그래서 여기 바로 넣어볼 건 대여러 자이 여기다가 한 마리 한 마리씩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자 상순아 아이고 크림 잔뜩 묻은 우리 뽀찌 가자 뽀찌 가자 상식이 한 마리 아주 그냥 치즈가 많이 묻었어 들어가 자 여러분 이렇게 한 마리 한 마리 전부 다 넣어버렸으면 일로와 이래 래끼야 들어가 이래 래끼야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 말벌레 벌레가 나와 있을 리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대충 한 160도 내려맞추고 5분 일단 와요 그리고 한 2분정도 지났을 때한번 살짝 열어볼게요 2분 뒤에 보자 에스나라상라삭자 <웃음> 여러분 지금 2분 지났는데 아주 로카같은 냄새가 나거든요 바로 띵 열어보자 어 아직 뭐달라지면 없거든요 여러분 그냥 5분 꽉 채워도 될것 같은데 들어가 이래 이야 5분 파이야 아니 아니 3분 3분 3분 자 여러분 지금 거의 다 됐거든요 0에 다 되면 제가 저절로 꺼지는데 제가 에스이랑 굉장히 친하게 되어보는데 무조건맞치수 있습니다 3 2 1땡 땡! 3! 2! 1! 땡! 땡! 땡! 리발 레깨 열어 호홀 fuck!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변했습니다 지금 냄새는요 롯나 고소해요 아니 이 치즈 버터 이게 완전 개사게 들 개고소한데요 여러분 와 약간 바암물질 냄새도 나는 것 같기도 한데 리발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말벌 애벌레 앤 버드기 버터구이가 완성! 변했습니다 <웃음> 먹기 무서워요 리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 애벌레 이게 아주 계룩같은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계룩같은 거는 마지막에 먹는 거 아시죠 펀디 같은 거는 지금 보시면 바삭하게 메뚜개 같은 느낌으로 익어버리는데 얘는 왜 아직 너무 말랑한니 리발렛이야 오늘 목표가 있으면 규격질을 안하고 로하게 맛있게 먹는 거예요 왜? 건강식이니까 뭐부터 먹을까요 여러분 코카콜라 맛있다 동댕동댕 제일 작은 거 먹으라네 여러분 애벌레거든요? 안해보시고 굉장히 검어처리발왜 검해? 바로 먹어볼게요. 추메애를아 <웃음> 이게 뭐.. 함께 했어요 함께 했어요 와 여러분 이게 맛있지 않네 이게 록 같네 여러분 이게로 같은 게 뭐냐면요 처음에 먹었을 땐 겉에 우유버터를 발라놔 가지고 담백한데 이게 한입 먹었을 때그 검은색이죠 그 검은색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느낌이냐 약간 굉장히 푸석푸석한 쥐두부를 쳐 먹는 느낌이었어요 굉장히 텁텁한 게화입니다 그냥 약간 방아깨비 내장 먹는 느낌 이야 여러분 방아깨비 내장 안 드셔보셨구나 리발 제가 방금 먹은 게 애벌레였거든요 자 그러면은 요 본데기가 아주 바삭하게 잘해오거든요 요거는 솔직히 쉽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한번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룡이 <웃음> 새끼 쳐다보는 거봤죠뭘 꼬라봐 오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오! 여러분 번데기 아주 일품입니다와 원래 사실 구역지 우선 예약 해놨었는데 되게 맛있는데요? 여러분 근데 이 우유버터 자체가 론나게 맛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필라델피아 크림치즈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거랑 담백하고 느끼한 말벌 번데기랑 합치니까 진짜 맛있어요. 이거는 론나 연약한 과자 사또밥 느낌이야. 사또밥 아시죠? 론나 어, 내가 옛날 사람인가 리발? 여러분 번데기 요건 요건 좀 큰데? 이거 큰 크... 큰데 리발? 자 바로 먹어볼게요. 처초에를 내맛 네, 있는데 여러분 <웃음> 나도 어이없다 리발이 <웃음> 아니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그냥 버터과자 느낌이에요 이건 진짜 여러분 이거치고 맛있다 가 아니라요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맛도 있는데 건강도 롯나도 좋다니까 와 이거 진짜 돈 주고 사서 먹으면 진짜 사서 먹겠다는 구라예요 리발 사서 먹을 정도는 아니야 자 그럼 여러분 아까 그 애벌레에서 약간 롯같았잖아요 근데 이 애벌레는 왜 대가리가 왜 이렇게 검은 거야 내꺄야 아 대가리가 아니라 이거 똥이네 아 그래서 푸석했구나자 여러분 이거 똥이죠 똥 똥똥똥 또 똥, 똥, 똥, 버려 씨. 바로 이거 먹어볼게요 초베을 에에에 맛있는데요? 아까 똥 때문에 그랬던 거고 지금 이거 진짜 맛있는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버터 없었으면 구역질 조금만 쓸 거예요 근데 이 버터랑 이거랑 너무 잘 어울려요 그럼 바로 힘입어서 크림치즈 론나 들어가 있는 게... 어 크림치즈 다 떨어졌다 방금 리발라됐다여러분 크림치즈 힘을 너무 빌리니까냥 빌리지 않고 지금 요거 한번 그대로 먹어... 왜 이렇게 떨어져 이래? 살아있니? 크림치즈 없이 그냥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초배를 없어도 맛있는데? 소심말씀 <놀람> 있는데 여러분 너무 혼란스러워 지금 원래는 개맛 없을 줄 알고 지금 개 긴장하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토악질 보여드리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너무 맛있는데 여러분? 와 이거 충격이다 아 요거 좀 힘들 수 있겠다 여러분 요 애벌레 먹어볼게요 초배를? 똥똥이다 똥똥 똥똥똥똥똥똥똥 똥이다 똥이다 <뭐라> <뭐라>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그냥 펴 하고 뱉어버렸어요 요거 먹어볼게요 얘는 다까먹어닭다 똥인가 보다 그냥 다쳐 먹어볼게요 쵸베르 솔직히 말씀하시면요 이제 이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롯밥이에요 바로 이어서 요 그림 아주 잔뜩한 밑에 여기 보이시죠 말벌 애벌레 애벌레 바로 먹고 쵸베르 밥 먹고 싶어요 이거랑 근데 여러분 보스한 마리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요래끼입니다 잠시만 와, 이거 보자마자 무서워가지고 재채기 나와버리네. 그리고 그래, 심지어 이거는 크림치도 굉장히 조그맣는데, 요거 조그만 것도 걷어내자. 그냥 먹을게요, 여러분. 마지막이잖아. 요론나 떨린다. 초베르! 이거 왜, 아니거든. 끼어들지 마세요. <목소리> 여러분 이거 아... <목소리> 여러분 이건 잘못되게 뭐냐... 담지 말제 말하면 똑똑합니자 여러분 이거의 문제가 뭐냐면요 이거는 익지 않았었어요 이거는 먹었을 때 원래는 다른 건 익었으면 조금 질겅질겅 느낌이 나는데 이거는 무슨 느낌이냐면... <목소리> <목소리> 톡! 이 리발! 진짜 딱 이래 입에 다 녹은 맘만 먹는데 톡! 리발 나 먹었을 때 이런 느낌서아 옛날 왕실에서 로얄젤리 먹었을 때 론나 맛없는데 억지로 먹은 거구나 어, 그래도 여러분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해 보냐면 그 와중에 벨브가 끼어들어가지고 멘트 치면서 토해가지고 더 여러분들이 웃을 수 있게 되었처 처음 안 웃겼어요 제가 옛날에 봐던 군뱅이죠 그 군뱅이는 생으로 먹거든요 근데 말벌 애벌레를 생으로 먹는다는 얘기 저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대요 <웃음> 제가 했습니다 리발 여러분께서 말벌 애벌레와 번데기를 먹어봤는데 다음에는 한번 술에 전부 다싸다당거서 아주 스테미나의 론나게도 술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 제가 한 소주 한 병도 더 먹을 수 있을 때만큼 주량이 늘면요. 근데 그럴 리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영상을 찍을 리가 없어. 이게 찍을 리. 저 어떻게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투 방자 여러분 여기 혹시 몰라서 번데기 한 마리 더도거든요내 네, 혹시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내 네. 생으로 드실 분 많. 만... 야야야 내 거야 내거내거 김상만.